아이 구, 예. 반갑습니다. 그, 자, 오늘 에키드라 초살댁기 지난번에 실패했는데, 누가 실패했다고 결정했냐, 이 말이야. 우리가 지금 생방중에 머리를 맞대다가, 국어가 중요한 거야. 국가 전장에 있는 아군불명 종격 영웅 한 명당, 아군불명 종격 영웅의 기본 능력 5%씩 증가하고, 하고, 콤마 찍힌 콤마. 콤마 찍혔어. 그래서 이 문장은 여기서 끝났단 말이에요 자, 그 말은 뭐냐? 그 다음에는, 종족 붐이 아니어도 돼! 아군 영웅이 스킬 사용을 해도 필요해준 정국 한 명당 자신에게 법프가 붙는다, 이 말이야. 그렇다는 건 어떻다? 꼭 종족불명대기여야 하느냐, 이 말이야.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느냐? 개난리가 난다, 이 말이죠. 누가 등장하노? 라반, 구류드, 가킹 이거 다 끝날 수 있어요. 투급도 더 높아졌고. 가봅니다. 자, 31만 3천. 원. 자, 적당한 투급의 상대를 만났고요. 선매이 있어서 무서워서 안 때리고 이런 거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일단은 요렇게 치고, 요렇게 치고, 요렇게 친다, 이거 아니야. 가보자. 자, 샥! 사람이구나. 홀야야야야작 18만! 자, 주피 들어갔고요. 자, 감염! 숭! 쭉쭉쭉쭉쭉! 1 9 4 0 자, 갑니다! 간단한 마법이에요! 뿍뿍뿍뿍! 서 30만! 자, 이 정도. 자, 일단 진정해보자 일단 진작해보자, 우리. 자, 버프는 확실히 붙었어요. 버프는 확실히 다 붙었고, 다음번에 내가 바꿔볼게. 다음번에 어떻게 하냐면, 각킹거두장 쓰고, 일막 한장 써보자. 어, 얼마 아까, 그, 어, 어머나, 자, 예? 잠깐만, 뭐고? 우리 선배 화났나? 야, 우리 선배 화났나? 선배야, 잠깐만, 잠깐만. 선배야, 미안하다. 우리 선배야 하나 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다 죽는 거야. 선배야, 미안하다. 어이거 자식, 그형 진짜 오, 오줌 찌그했잖아 지금. 훙, 뻥, 뻥, 뻥. 아, 회불 다행. 그렇게왔네 그러니까 야, 회불 안그려놨으나 끝날 뻔 했다. 불피였을 거야, 이제. 자, 어. 회불 잘했네. 감염 잘했네. 자, 어우, 야, 반가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저거, 와, 아이디어가 막 작게 쏟아들데 잠깐만 있어, 봐봐! <웃음> 자, 지금 계속되는 아이디어들이 지금 엄청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어, 1번 아이디어. 요렇게, 요렇게 써보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는 문제는 뭐냐면 디버프를 못 주기 때문에 에키드나 일마의 성물이 발동이 안 돼요. 그 하나 단점이 있다는 거. 그래도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어떤지. 제일 센 거를 우리 골라보자고. 빡, 빡, 빡 했고. 자, 킹 자체가 요 다음께 디이 워낙 좋아가지고. 호도도도도도는데 194,000 나오고, 싹! 간단한 마법이에요! 짱짱짱짱짱! 30만이야, 어디 갔는데? 야, 이거 어때? 그러니까 한번 써보긴 해야 된다니까? 어? 아이고, 아이 사람이, 아이고, 아이고, 이거는 겸손하지 못한 자세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거. 반가웠어요? 자, 또 새로운 초살댁을 만드는 중입니다. 그냥 이거는 에라이 몰라 다 죽어라 덱이랄까 그냥 뭐, 개성이 막잘 이렇게, 아, 아, 괜찮아? 이런 느낌이지. 자, 일단 디버프가 들어갔기 때문에, 에키드나 성물은 발동되고요. 킹이 먼저 시작하겠지? 그래서 일단 주피를준 상태에서 어 이걸 한대 쳐따버리겠죠? 어 이거 한장더 있다 사실 이게 더 좋은데 지금 리뷰 리뷰니까 이거를 가봐야 되겠죠?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자 호도도도독 11만 0천 나오고요 탁! 착! 17만 4천이 아니네 야 아닌 것 같아요 빠바바바박! 29만 4. 이게 더 세네? 야 이게 더 세다는 거는 구류드가 더 역할을 잘했다는 게 되는데 근데 키드나가막더 세다 그지? 아 이거 순서가 희한하게 됐었네 이거. 아 아니 아니네 이거부터 써도 되는구나. 이거부터 쓰고 이렇게 하자. 뭐 일단 이제 두 번째 기탄에는 킬은 확실히 나겠지. 와이정도 나오네요. 이 정도는 30만씩 정도는 나와. 엔간하면 막 킹크 주피 안 받았는데도 막 29만 천 나오고.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신부 브리닐드가 어떤 개성을 활용 못 했기 때문에 너무 약했다. 그래서 킹을 빼버리고 주피가 없더라도, 어, 요걸로 가보자. 아, 이게 이성이 뜻분네 이러면 좀 올바른 리뷰가 안 되는데. 이렇게 땡기고, 착, 크다가 근데 엄청 탄탄한 덱이다. 요 탄탄한 비델리까지는 착, 착, 착 한번 강탈 땡기면서 신부 브리닐 싹 제칼 하겠죠? 그러면 26만 싹 절단 뚝뚝뚝뚝뚝 44만 있어. 야 이거는 아니 내가 지금 무서운 게 뭐냐면 신부부린이 원래 광력한 방으로는 신부부린 이 최강이었거든? 근데 이게 그성 이상해서 그렇지? 이상 이성, 아, 이성이다 이상 이성. 자자 진검해봅시다자 진검, 진검 다시 다시 다시 한번더 다시 한번 더. 어. 간단한 마법인데 왜 저런 거예요? <웃음> 간단한 마법인데 진짜 왜 저런냐? 디버프 9개면 처절히 나올 것 같아요 오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자 요렇게 6개에 9개 자 이제 1성입니다 1성 드디어 제대로 된 리뷰가 되겠네요 한번 봅시다 창창창창 그닥 땡기고 탁착 30만 참 제대로 나왔다 이번에 신부 자 한번 봅시다 간단한 마법이야 창창창창창 40만 야 이거 신부 부림보다더 세다 이거 할말 없지 신부 부림보다더 세요 야 1성이 40만 나와 이건 선턴 잡은 기준에서는 와, 진짜 포기가 나오는 딜입니다. 지금 계속 포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예요 간단한 마법이라면서 왜 저리 세 이러면서, 내 말이, 야, 이게 간단한 마법이라고? 그래서 커피 한잔 마시고 있네. 자, 여기에 처절이 더 낫다. 요렇게까지. 그지? 이게 좀 최종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간단한 마법, 바로 열고, 약하다곤, 안함. <웃음> 간단한 마법이라고, 나한테는 이게. 정말 맞는 말이네. 어? 이득이다자 이제, 이제, 이제 우리 새로운 지금 이제 메탈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라인하르트 인간덱입니다 자 강탈 땡기고 있고 착! 빡! 33만 34만 쳤는데 안죽는데? 뽁뽁뽁뽁 어, 36만원인데? 반피밖에 못깎으어요 자, 역속이기도 하고 자, 버퍼는 엄청 많지만 야, 잠깐 요것도 야 이거 또야 이번 라인하르트 한번 보여줍니까 로. 리제로의 새로운 또한명 라인하르트 포도독 자 이렇게 돼버리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또 그냥 가볼게요 또 그냥 감염을 일단 시켜야 되겠지 감염시키고 탁착자 29만5천 퍽 음. 음. 오요요요요요요요 쭉쭉쭉쭉쭉 스카스 37만2천 야, 저 단단한 연반덱도야 물러지는데. 아, 야, 불사 붙었다. 방금. 예, 불사 붙는 거 봤다. 자, 라인하르트는 매턴 아군턴이 될때 개성 하나를 이제 로또 식으로 봤잖아. 아, 유 로또 말고, 도 이렇게 랜덤으로 룰렛 돌리는 것들을 받게 되는데 그게 뭐가 뜨느냐에 따라서 큰차이를 낸다는 자, 옵니다. 아, 오거든요. 오거든요. 우세 속이야. 또, 그 저기다가 이마가. 이마가 자기 친구를 와뛸센데 자, 그러나, 이번에는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웃음> 자, 감염 한번 시키고요. 아이고! 차크닥차크등어리지 싸움. 아, 쟤 불살아서 죽는다. 야! 야, 이거 볼만하네. 야, 피쌌는데 어, 이거 재밌는 싸움이에요. 또 다른 싸움이에요, 이거 지금. 이번에 계속 뭐 받았어요, 쟤 방금? 쟤 이제 딜 나오기 시작한다. 딜 나오기 시작한다. 우와! 아 이게 이렇게 된다고? 자 가자! 받아라. 착! 와저 트위고 가요 단단하다 자꾸 야 트위고야 자 요거 잘못하면 삐... 아또 불사 받아라. 빡! 와못 죽겠다 야 삽됐다 야절마 혼자 설마 와 잠깐만요 쟤또 불사 가능한 부분이제 쟤 개성한보자 뭐뭐뜯는지 불사네 불사네? 도란 어... 놈이네 이거? 흡혈해야 그 된다 흡혈해도 그 해야된다 야 흡혈해야 그돼 안그러면 내가 죽어 야 젠마 뭔데? 진마 미친네 운 종업이면 무적이야? 근데 필사기 그치. 풀업이면 제 계속 필사기 쓸 때마다 무, 무, 무적이 또 생기는거지 그지 이것은 결정입니다 불사만 계속 뜨면 어깨잡지 그렇네 또 봤잖아 개성 하나 바뀌지 개성이 불사 계속 뜨면 되고 못 죽는거야? 운이, 우, 운이, 운이 좋다면, 운이 좋다면. 와 야, 정마 강렬한 인상 심어주고 가는데? 벌써 아니네. 라스님, 반가웠습니다. 이분하고도 이제, 우리 저, 뭐고, 선밸도 같이 돌고 하는데, 반가웠어요. 반가웠어요. 센 분입니다. 이분센 분인데. 좋네, 저 덱도. 자, 요렇게. 두 캐릭터로 리뷰가 다된것 같아요, 방금. 두 캐릭터가. 라인하르크 도장 깨기, 깨기 가봐야 된다. 그러니까.